스탠디, 베이스입니다. 다들 즐거운 할로윈 보내고 계시나요? 저도 이번 할로윈 맞아서 여러가지 게임 즐기고 있고요. 신맵들도 즐기고, 컨트랙커도 깨고 이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즐기고 있습니다. 없는 시간 속에 가면서. 또 솔저 무기 중에 지크포가 난게 없죠. 방금 잡아서 스파이도 날려버리고 한 방에 맞추는 게 진짜 재밌어요, 지크포는. 솔저도, 아, 연어사 했었어야 했는데 이 자식, 메딕 잡고 도발하고 있네? 나도 이지 스나,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무튼 이렇게 할로윈을 즐기고 있었는데 방금 잡힌 메딕이 우리 팟의 메딕이었단 말이에요. 거 같... 상용...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렇게 오토밸런스를 당하니까 정말... 갑자기 <웃음> 투표킥을 <웃음> 당합니다. 괜히 어까 당했어. 어까를 토론 아니 그리고는 이렇게 킥을 당해버렸는데 방금 저 킥한 사람이 아까 그 죽이고 나서 도발치던 그 솔저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원래는 어 내가 넘어가 내가 넘어가지게 생겼는데 야호 야 킥해 저 킥해 저거 그래서 크리티컬을 들고 어? 야! <웃음> 이렇게 정의구현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듯 싶었는데 의뢰그렇듯 할로윈 맵을 하면서 다른 맵에서 또 같이 잡히게 돼요 아무튼 게임이 시작되고 지금 메딕을 하고 있거든요 저백캣이라는 녀석이 전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냥 할로윈 즐기고 있었는데 스펠도 쏘주고포카드도 처리하고 여기서 은폐를 했으면은 스펠를 썼으면 이겼는데, 불패를 해버렸네요. 바보같이, 이런. 이유껏 게임이 지나고, 지금 파이로가, 그러면 불붙이죠? 아쉽게 못 잡은 거 제가 마무리 딱 지어주고요. 겁나 멋있게 이제, 적진 깊숙키 진입하려고 하는데, 뭐야 저거, 어떻게 써 저거, 뭐야 돼? 아, 아니나 다를까. 보시 들어왔네요. 그래서 친히 알려줍니다. 보킥 하라고. 왜냐면, 우리도 아까 킥을 했어요. 우리 뒤보 봇이 있어가지고. 뭐, 봇 있으면 킥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또 진행이 돼요. 또 진입을 막 하려고 합니다. 파이로도 있고요, 소저도 있네요. 스립이니까 다시 폭탄! 아니, 이들은왜 봇을 킥을 안 하는 거야. 장이, 장이 있음? 킥하라고. 아무튼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요 저는 계속 플레이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게임이 진행이 되는 동안 볼루는 킥을 절대 안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데들 왜 킥을 왜 안하는거지? 안, 왜안 하는 거지? 혹시라도 영어를 모르는가 해서 한국어로도 혹시라도 한국인 있을까봐 말을 해줍니다 킥카라고 음 아니다 다를까 아직도 킥을 안했죠 뭐 지금까지 밀었는데 킥 안한거면은 안하는거랑 다름없지 그냥 근데 자 봐요 잘 보세요 여기 블루팀 보이시죠 이놈들 잘 기억해둬봐요 잘 보면은 이렇게 두명이 같이 미션을 깬다고 되어있죠 둘이 같이, 같이 파시라는거죠 그리고.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드를 잡으려고 하는데 야저힐라는거 하는 보세요 저거 진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떠들어봤자 뭐 소용이 없죠. 얘들이 킥을 지금까지 안한거면은 그냥 이용해 먹겠다 이거지. <웃음> 진짜 <웃음> 지금 블루팀도 킥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스카드라는 친구가 어? F1 누르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잘한다 말 해줬죠. 지금 보시면은 아이소, 777 베이비샤크 둘이 지금 같은 파신 것도 알 수가 있죠. 지금 보시면은 지금 999 블랙홀이라는 친구가 어 지금 내가 보스 킥하려고 했더니 다다 다 반대를 누르고 있다 지금 이러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. 저 친구 봐봐요 보스는 어? 아직도 있고 저 친구가 들어보니까 아까 레드 팀이었는데 지금 블루 팀으로 넘어간 거예요. 그래서 보스 킥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다 반대를 누른다는 거죠 지금. 그러니까 블루 팀이 확실하게 이 보스를 이용한다는 게좀 확실히 됐어요. 그리고 아까 킥하려고 했던 그 스카도 있죠. 지금 보면은 안 보이죠. 이미 킥다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게 니들 지금 한명이라도 찬성을 했다 보스기한테 찬성을 했다 그럼 말을 해봐라 말 안하면은 내가 그냥 니들 다 반대 누른걸로 생각해버리겠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합니다 근데 저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. 보 잡고요. 채팅 봐요. 이제 블루 팀이 저찌 보트를 올린 사람을 저 킥한다는 거예요. 보스 킥하려고 했던 이유로 저 사람을 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결국 저렇게 킥을 당해 버립니다. 그리고 결국 킥 당했으니까 인원 충당하겠다고 제 파드 인원까지 보스밸런스 당해 버리죠. 네,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만약에 이거 우리가 이기면은 별로 너네는 보스를 이용하고도 짓놈들이라 그 와중에 넘어간 우리 귤멍이 또 킥당했어요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저거 봐 저거 아무것도 못하고 스파이로 죽어버리잖아 저거 어, 엄청 안여서 이지 같은 소리하는 풀는 새끼. 아무튼 계속 플레이하는데 이놈들 센트리 부수겠다고 대모맨으로 어? 왔다가 죽고 또 같은 파신 전석들에서파이로 왔다가 또 죽고. 봇 이용하고도 계속 지니까 계속 진다고 한마디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버타임이 왔어요 얘들, 얘들 이거 못 밀면은 확실하게 저희이기는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냥? 스펠도 쓰고 몸으로 비비고 근데 감당 못하죠? <웃음> 근데 못 이겼죠? 졌죠? 봇 쓰고도 지죠? 아 정말 제가 엔간에선 욕을 안하는데 아 이런 상황에서는 욕을 어떻게 안 쓰고 백입니까 얘는 욕을 안하는 사람한테도 욕먹은 걸 진짜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아니다 평생 업적 삼아라 그냥 아무튼 이건 제가 편집하면서 알았는데 제가 아까 이보살을 당했을 때이네명이서 같은 팟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거긴 놈들이야 저네명이 전부 다규모가 킥당했을 때 이름이 아이서 777저 녀석이더만 결국 같은 팟이 많네요 그러면 나중에 더 프로필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이 녀석 태국인 데다가 유튜브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너 유튜브 운영하면서 이러면 안 쪽팔리냐? 아유 정말 이네명이 같은 팟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판 아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둘이거나, 이렇게 둘둘이거나. 확실해요, 근데 거의. 예, 네, 거의 확실합니다, 지금. 이 둘.